농민이 이런 비를 료 쓰고 싶은데 한주 농협에서는 이런 비를 료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내가 뭐네 빠레트를 하시든 여섯 빠레트 열 빠레트를 할 거다 그러면 그 담당 직원분한테 얘기만 하시면 거기 회사에서 직접 찾아가서 계약을 하고 이렇게 할수 있기 때문에 뭐 필요하신 농가분들은 전화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회상 약정으로 해서.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외상으로 가져온 거예요? 당연하지요. <웃음> 그래 우리는 약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 이제 가을에 이제 수확해서. 야 <웃음> 슈퍼 측조 드디어 <웃음> 이하고 계신 농민 농가를 찾아왔는데 이분이. 육묘장을 운영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이야, 그러니까 전문가가 선택을 했어요. <웃음> <웃음> 그죠? 예. 이거 선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말 그대로 전문가는 전문적인 비료를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웃음> 명언이시네요. <웃음> 예? 어떻게 가격대는 어떻게 하세요? 가격대는? 그렇지. 지금 제 생각에는 가격대는 제 생각에 조금 이래 가격대는 조금 높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이제 뭐 우리 사장님들이 많이 이게 뭐 판매가 되고 이래 농민들이 많이 쓰면은 조금 기대심리로 조금 가격적으로 조금 내려가 줬으면 고맙다 하는 생각이 니다 <웃음> <웃음> 성분은 어떤 성분? 가격 대비 성분? 아 성분은 훌륭하지요 정말로 기존에 있는 비료들하고 비교가 많이 됩니다 성분이 그러면 가격이 좀싼거 아닌가요? <웃음> <웃음> 네? s m p m 이라고 하는 슈퍼척조비료를 하면 기존에 하면 사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육류하시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에 정말로 믿음이 갔습니다 제가 네. 빼놓으셨네. 나는 고마워. 한번 대고 또빼놓 분이 있어. 지금 육묘장 몇년 하신 거예요? 지금 만 7년째 하고 있어요. 7년째? 예. 예. 그럼 변홍사는 얼마 됐어요 변홍사 한 지는 한 30년 됐고요. 30년? 예. 이렇게 육류하시면서, 예. 슈퍼축제를 갖다 놓으신 거 우리가 처음이신 것 같은데요? 예, 처음입니다, 예. 왜 저걸 갖다 놓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왕 농사 짓는 거 수확을 많이 해보자. 우리 지금 뭐 아시다시피 뭐 인건비라든지 모든 자재가 올랐잖아요. 우리 생산을 많이 해야 되는데, 농민은. 그럴려고 하면은, 비료가 중요하잖아요, 일단은. 우연히 내가 유튜브를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우리 사, 그 옥선벼 육묘당에 사장님이 나오시더라고. 그래, 농민이, 농민이 위한 그런 비료를 만든다 하는 얘기를 제가 공감을 듣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장님 찾아뵙고, 그래서 제가 얘기 잘 듣고 구매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개인적인 구매에 하려 하니까, 사실은 뭐, 농가에 지금 좀 부담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개통출하를 해야 되겠다. 삼주농협에 그래서 이제 개통출하를 하게 돼서 구매하게 됐습니다. 예. 개통출하를 어떻게 신청하셨나요? 거기 가서 내가 이제 비료에 대한 설명도 하고 직접 현금 구매하시려 그러시면 솔직히 지금 그 농가분들이 막돈 들어갈 때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러면 현금을 주고 사기는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어 제가 밴드에도 올려놨지만 네파렛트 정도 이상을 이제 농가분들끼리 모으시면 그 살고 계신 지역 농협에서 그 신청을 하셔서 그 직접 자체 계약서를 작성해서 이렇게 외상 약정으로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그리고 개인 사시는 것보다는 운송비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농협에서 19,000원 하게 해서 이렇게 약정을 하시게 되면 농가분들한테도 그게 훨씬 더 도움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하니까 지금 상주 농협에 지금 물건이 도착해서 사장님 갖고 오시고 지금 농협에서 또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왜 외상을 안주신 거예요? 당연하지요. <웃음> 그래 우리는 약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 이제 가을에 이제 수확해서 수확해서 이제 그걸 갖고 있습니다. 내가 뭐네 바레트를 하시든 여섯 바레트 열 바레트 할 거다. 그러면 그 담당 직원분한테 얘기만 하시면 거기 회사에서 직접 찾아가서 계약을 하고 이렇게 할수 있기 때문에 뭐 필요하신 농가분들은 전화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외상 약정으로 해서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아유 뭐 칠다니 <웃음> 하늘에 찔러요 <웃음> <웃음> 금방도 지금 당진에서 전화 오셔고 하시는데 농가분이 여섯 바레트 필요하시다고 그렇게 해서 직원분하고 통화해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신청을 할수 있다는 걸좀 안내해드렸거든요 <웃음> 이걸 쓰면 어떤 기대오프 하십니까 저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농민은 뭐딴거 없습니다. 음, 생산을 많이 하고 소득 창출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이거를 구매했고 당연히 지금 기대심리가 있습니다. 예. 자세한 걸 살펴보니까 일반 복합비료도 그동안에 잘 썼지만은 어떤 복합비료에 없는 그런 말하자면은 아연이라든지 음, 황이 비료가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영양소가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연이 풀어둔 거는 최초라고 하는데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연이 사실 이래 농사를 짓보면은 뭐를 딱 심어 놓으면은 아연 결핍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따로 이제 농민이 다시 또 아연을 또 구매해서 다시 논에 들어가서 다시 또 논에 들어가 쳐야 되고 그래서 일은 일대로 힘들고 또 말하자면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상상 외로 아연 결핍 현상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연이 들어가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 그 이게 완효성 비료라고 하는데 예. 완효성 비료가 필요한 겁니까, 네. 완효성 비료가 필요하지요. 음. 그래 이게 꾸준하게 이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단기간에 이게 뭐 끝나는 걸로 아니고 단발로 이게 뭐 음, 제가 봤을 때는 정말로 뭐 괜찮은 비료 같습니다. 예. 이 가지 걸음이 필요 없다라는 건 뭡니까? 뭐 이제 뭐를 이제 뭐를 심어놓고 이제 바로 이제 뭐가 이제 할착이 돼야 되는데 그래 이제. 그러려면 은 가지그름이라고 하는 요소, 요소를 다시 들어가서 농민이 다시 논에 들어가서 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이제 가지그름 생략하는 그런 비료로서, 그래, 두번 들어간 일을 갖다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비료로서 정말로 꾸준한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사님이 생각하신 게 100점 만점이 몇 점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95점 주고 싶습니다. 95점? 네. <웃음> 기존에 쓰던 비료는 몇 점입니까? 그렇지 한 60에서 한70 <웃음> <웃음> 엄청 좋은거죠 그러예예예 예, 예. 아주 기대가 큽니다 식포축제를 모르는 농부들한테한 말씀 주신다면 제가 이제 상주에서는 제일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도 이제, 육, 이제 육묘장 하면서 또 이제 장목반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제 우리 이제 필지를 우리 이제 장목반 회원이나 일반 농민들이 와서 많이 볼 겁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이, 이 비료가 자연적으로 농민들한테 호응을 얻지 않을까 그런 기대 심리가 있습니다. 스포츠 조 앞으로 대한민국 농부들이 부자 되는 그날까지 저희 한국농산TV는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Here we go.